선지시가 소근지인이 문차 돈교는 소근지인들이 이 돈교를 듣는 것은 이반야바람일선 이걸 듣는 것은 유여 초목의 그 풀과 나무의 근성 소자가 근성이 아주 작은 것들이 작은 풀 작은 나무들이 약피 대우하면 큰 홍수를 만나면 실계 자도 하야 다 스스로 도계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불능 정장이라 니 정장할 수가 없는 거와 같다 유여하는 여자가 있죠 작은 푸른 홍수를 만나면 다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이 근기가 작은 중생이 사냐바라빈본문을 들으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작은 중생은 뭐냐? 미혹함이 많은 사람이 작은 중생이죠. 크다라는 게 뭐냐면 지혜가 밝으면 큰 사람이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작은 사람이다 이소리예요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든 사람은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 못하듯이 술 취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뭐가 많이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이제 이해가 안되고 이렇다 이게 그래서 소군지인도 역부여시하야 원유 반야지지하야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여 대지인으로 대지인으로 더불어 갱무차별이나 다시 반야지지에는 차별이 없으나 인하문법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말이죠 인자는 그 반야의 법을 듣고 부자 개호하는가개우치 못하는가 왜 반야의 법을 들었는데도 그 반야의 질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열어서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연 사견장이 중하며 돈내근이 시민이니라 그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사견의 장애가 아주 중하며 사견의 장애가 아주 중하면 번뇌의 뿌리가 깊은 때문이니라 열자는 까닭이다 때문이다 말미암았다 이소리예요 사견의 장애가 아주 많고 사견의 장애가 아주 두텁고 또 번뇌의 뿌리가 깊으면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이니라 유여 마치 이런 얘기죠 대운이 큰 구름이 부계의 일함에 태양을 부계라고 덮을, 부, 덮을게. 태양을 가려버린다. 이거죠. 태양을 이제 덮어버리며, 부득 풍치하면 바람이 훅 불어서 그 구름을 다 쓸고 가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일광이 불연하나니라 햇빛이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것과 같다. 유여라고 하는 건 같다. 이거죠. 해는 똑같이 해인데 구름이 딱 가려버리면 구름이 안 보이죠 해가 못 나타나듯이 반야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은 학연장애가 아주 이제 두터우면 못 나타나는 것 같다 네, 이 소리입니다 반야지지도 영무대소나 반야의지에도 또한 반야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으나 우리 일체중생의 자신이 그것은 일체중생의 자기 마음이 미오가 부동하야 미오가 부동함을 부동해서 이런데 부동함을 말미암아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위자는 부동하기 때문에 이말인데 그냥 해서 이 소리입니다. 미와오가 같지 아니해서 미심하여 애견하며 그 반야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걸 모르고 여기서 믿자을 모른다는 얘기죠. 오자는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이 보는 줄을 모르고 밖에 무엇이 있어서 보이는 줄 안다. 아이 얘기죠. 그래서 미심하여 마음을 모르고 몰라서 밖으로 보며 또 수행하여 몇 불하나니라 자꾸 이걸 닦아서 부처를 찾나니라. 이게 겸성 성불이지 이건 뭐몇불 성불이 아니라 부처를 찾아서도 얻는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교화선의 큰 차이점이에요. 아무래도 이 교는 닦아서 이루는 체계가 있거든요. 자꾸 닦으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수명을 말할 때도 법화경만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수 많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명이 어디서 왔는가 유교로 말하면 천명이 하늘에서 받은 거죠. 유교로 말하면. 그런데 불교에는 인과이기 때문에 공덕을 닦아서 수명을 얻었다. 이렇게. 수명도 이제 닦아서 얻은 거다. 이렇게 돼요. 수명도 자업자득이라는 게. 그래서 천명이 아니고 자득이다. 스스로 얻은 거다. 이게. 얻으려면 이제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얘기가 사실 불교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천명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공덕을 많이 닦으면 명이 길어지는 거죠. 명이. 근데 이제 반야로 돌아오면 반야는 이거 끝이 없어요.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본래, 본래 이거는 부증불감이다 불생불멸이다. 이거. 허공이 끝이 없듯이 반야가 끝이 없다. 그래서 이걸 몇불이 부처를 찾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니까 부처를 쓰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고 쓰는 거다. 이게 이제 남정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년만 안 일으키면 바로 붙여지.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이런 체계가 아주 선하고 교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선하고 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기가 낮은 사람을 하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아지 경, 뭐, 화음경, 법화경, 열반경 많이 들었어요. 이 육조단경을 기록한다든지 그 당시에 이제 뭐, 체계를 세운다든지 할 때는, 전부 이게 불교하게 아주 대가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아주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사라는 분들은 전부 경하게 밟고, 이 신앙에, 불교 신앙에 꽉 젖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날에, 그 불교에서 쓴그 신앙 체계를 제대로 이제 모르고, 교학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짜고짜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딱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과일 맛만 알지, 그 나무가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자라서 된걸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불교를 이제 처음부터 쭉 연구한 이런 사람하고, 이 선만 조금 이제 익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전혀 틀리더라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당히 이제 접촉을 해보니까 그네들은 이 불교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적인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느낌이. 큰 스님도 하나도 없고, 뭐, 부처님 자는 본래 안 붙이려고 그러고, 그 묘하대. 그, 아, 임자 붙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아주 묘하더라고 그래서 저왜 저런가 했더니, 처음부터 이 선만 봤지, 그 불교의 그 신앙체계라든지 교학체계를 전혀 모르는 데서 나타난 거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수행 몇불이 아니다. 수행 예. 수행하야 몇불 하나니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몇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동하야 미오가 부동해 가지고 미한 사람은 미해, 마음을 미 마음을 미해서 밖으로 보며 수행해서 몇불 하나니라. 자오 자성이 예, 즉시 소, 미오 자성이 즉시 소분이니라. 자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옛날에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자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아루 자 깨달을 자를전부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더 쉬운 것같아요 자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소근이니라 야 개오 돈교 하야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개오해서 열어서 알아서 어, 또 어떻게 되느냐 부집 예수하고 밖으로 닦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단어 자신에 다만 자기 마음에 상기정견하야 항상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정견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념이에요 무념 무념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생각이 없다 망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망념이 없으면 그게 정견이죠 바르게 보는 거 어, 지혜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정견은 다른 말로 하면 무념이다 이제 정견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니 정견으로 돌아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죽음을 버릴 대상도 아니고 삶을 집착할 대상이 아닌데 정견으로 보지 못하고 망견으로 보니까 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기정견하야 번뇌 진로가 상불능념하면 번뇌 진로 번뇌라고 하는 거 이건 인도말을 그냥 번역을 한 거고 진로라고 한 것도 이제 한자식으로 번뇌라는게 뭐냐 깨끗한 무슨 물, 그 물품에 먼지가 낀 것과 같다 또 건강한 사람이 아주 피로를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로라고 그러는거죠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워가지고 산란스러운거다 이게 이제 번뇌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뇌 진로 다 이게 한문식 표현입니다 이 번뇌 진로가 항불능념하면 항상 물들이지 못하면 그 정견을 물들이지 못한다 이거죠 번뇌 진로가 정견을 전혀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즉시 견성이라 니곧 견성이다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견성이에요 말하자면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정견이고 그게 무념이다 이 말이죠 망념이 없으니까 그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돈이라는 거죠. 돈.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죠, 이게. 돈지 씨가 내외에 부주하면 안과 밖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거래가 자유하고 오고 가는 것이 아주 자유롭다. 또 능제집심하면 능이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면 통달무해하나니라 통달해가지고 거짓이 없나니라 능수차행하면 능이 이와같은 행을 닦으면 여 반야경으로 반야경으로 더불어 본무차별하나니라 본래 차별이 없나니라 현지시가 일체수다라와 모든 경을 수다라라 그러지요 수다라 수트라인데 수트라를 한문으로 수다라 이렇게 쓰죠. 일체 수다라와 및제 문자와 모든 문자와 대소이승과 대승소승 이게 대소이승이죠. 대소이승과 12부경이 불교를 12부로 나누는 경이 이제 경우가 있는데 경을 12부경이 개인인 치며 다 사람으로 인해서 설치한 것이며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걸 말했다 이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설치된 것이며 인지해하여 지혜를 인해서 박는 건립이니라 모든 문자와 모든 기록들이 다 지혜로 인해서 이게 나타날 수 있다 봐야오능이 건립이 되었나니라 양무세인하면 만약 세상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자 불효하나니라 일체 만법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고로 알아라 만법이 본자인능하며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본자인 그러면 이 스스로자자가 자기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어 일어난 것이며 일체경서가 일체경의 글들이 인인설료하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니 인인하야 설이유라. 인인하야 그런 말이 있는 것이니 연기인 중에 그 사람 가운데 유유지하니 유그 사람 가운데는 유유지라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음을 말미암았으니 지혜로움도 있는 까닭이니. 그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왜 필요하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말인데요. 말이 말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말인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려고 했다 이소리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말은 그건 뭐라 어찌 해야 되나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모든 경서라는 것은 그 지인들이 우인을 위해서. 깨우치려고 했기 때문에, 유, 유지가 있기 때문이니 말이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까닭이니 우인이 소인이요. 어리석으면 소인이고, 지우이 대인이라 지혜로우면 대인이다. 대인이 뭐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지혜가 있으면 대인이다. 그거고 이제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초기 불교는 이제 업으로 보면,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선업을 많이 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냐바라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지위를 얻을 때면 지혜의 지위를 얻고 공덕의 지위를 얻는 게 최고죠. 지위. 그래서 뭐가 이제 높으냐? 이제 지혜가 높을 때 높은 사람이다. 공덕이 높을 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인, 대인의 구분이 뭐냐. 모든 서 어떤 단체 이름이나 사람 이름에 큰 대자 붙이기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음. <웃음> 불가문자라고 그랬는데,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문자를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불가문자란 말참 거짓말이에요. 그 대자 붙이는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자 다. 다 들어가야 좋다 이거지. 근데 뭐가 큰거냐? 실제로는 지혜가 큰거지 다른게 아니다. 뭐가 작은거냐? 어리석은게 작은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죠 그게. 우자는 무너지인하고 어리석은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자는 여우인설법하나니 우인에게 설법해주나니 여자는 어조사고 우인에게 법을 설하나니 하나님 우인이, 호련 오해하여 호련이 이제, 깨달아 알아서, 심게 하면 마음이 확 열리면, 구름이 싹걷히듯이 저기요, 지인으로 무별 하나니라, 곧그 지인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나니라, 마음만 열리면,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다, 이 소리죠. 무별 하나니라, 현지시가불로하면 깨닫지 못하면, 곧 불이 중생요, 바로, 부처님이 중생이 된다. 불시 중생이요. 일념오시에한 생각이 깨달을 때에 중생이시 불이니라.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고로 알아야 한다. 고지하라. 만법이 진제자심이니 만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으니. 하, 부종, 어찌, 부종, 자심 중하야. 하, 불. 불자는 하불 왜안 하느냐. 이 말이죠. 하불. 종 자신 중하여 자신 속으로부터 돈견 진여 아, 돈견 진여 본성과 진여 본성을 뭘로 보지 아니하는가 합을 어찌 자신 속으로부터 진여의 본성을 돈견치 아니하느냐 돈견이라는 바로 뭐로 옛날 에 그렇게 되는데 모로 뭘로 바로 보지 아니하느냐. 자신 속으로부터 뭘로 본다. 이 바로 보지 아니하느냐. 보살교경에 오는데, 아 본원 자성이, 우리 본원,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청정하니 약심 자성하여 견성하면, 만약 자심을 알아서 견성을 하면 개성불도라 하며 다 불도를 지룬다하였으며 정명경, 유마경이죠. 정명경에 오는데, 즉시에 화련하면 즉시라고 하는 건 곧, 곧 때의 이 말이지. 바로 화연을 환하게 열리면 환독 본심이라 하였나니라.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다른 게 아니고 본래 마음을 찾은 것이다. 본래 마음을 얻은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선지시가 아어 인화상처에서, 오주 홍인화상처서에서 이 말이지요. 일문하고 한번딱 듣고, 언하여 변호하여 그말 끝에 바로 깨달아서 돈견 진여 본성하였나니라 진여의 본성을 바로 보았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견성하면 그게 성불이지 닦아서 몇불 하는게 아니다 닦아서 부처를 찾는게 아니고 본성을 보면 바로 성불이다 이런 얘기 시로 이름으로 장차 교법하야, 이 교법을 가지고 유행시켜서, 융, 유통,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시행을 시켜서 영학도자로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보리하야, 도리그볼 마음을 뭘로 깨달아서 각자 관심하야 각각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견 본성케 하나니라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나니라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법을 유행을 시켜가지고 자꾸 유통하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서 학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리를 바로 깨달아가지고 각각 스스로 마음을 보아서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는 것이니라 약자 부로 하면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면 수목대 선지식으로서 대선지 비로소 모름지기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을 멱자지요 안이불 밑에 볼전난 거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으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안 보이니까 찾아야 되죠 모름지기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되느냐 대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대선지식으로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해최상승법자가 최상승법을 아는 이가 직시정로 바로 정로를 보여주는 일을 모름지기 찾아야 하나니라. 선지식인데, 선지식인데, 선지식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최상승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대선지식으로서 최상승법을 아는 이가 직시정로 바로 정로를 보여주는 일을 모름지기 찾아야 하나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 또 문제인데요. 선지식이 어디가 저 선지식을 찾아야 되는가? 이건 아주 문제예요, 문제. 선지 선지식을 어디가서 찾아야 되느냐. 선지식이 하나도 없다. 뭐 이랬다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틀려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 사람 귀한거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안 보이면. 경이라도 부지런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정해져야 그게 되지 마음이 안정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아주 잘안 풀리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에 보면 선지식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할때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선지식일까 이거를 밖에서 헤아리지 말고 내가 이런 기록을 자꾸 이제 독성하고 자꾸 이제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구구하면 피요입철하고 오래고 오래하면 반드시 이제 들어가는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본래갖춰졌는데 여태까지 몰랐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선지식인지 또 선지식을 스스로 만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 마음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선지식을 찾을 수 있는거지 보구할 생각은 하나도 없이 어떤 대단한 선지식 없나? <웃음> 이러면 회의안되는거예요 구도심이 간절하면 선지식은 보인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도심이 약해서 선지식이 안 만나지는 겁니다 아니 대단한 어디 선지식 없나? <웃음> 내가 어디 음, 의지할 만한 선지식이 없나? 그래가지고는 안되는거지 그래가지고 대일이 아니니요 이렇게 돼서 즉시정로, 바로 정로를 보여주는 일을 찾아야 하느니라이 선지식이 유 대인연하니 이 선지식이 큰 인연이 있으니 그 선지식이 도를 이루게 하는데 대단한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대인연이 있으니 소위 화도하야 이른다. 화도! 변화시켜, 교화해서 이끌어가지고 영득 견성케 하나니라, 견성함을 얻게 하나니라, 화도 견성케 한다. 선지식은 뭐 하는 거냐? 화도 한다는 거죠. 화도. 변화해서 인도를 해줘가지고. 엉뚱한 걸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견성을 하게 한다는 게 자기 본성을 보게 한다. 이소리요 그래서 가장 우대한 스승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 다 자기 자신을 못 봐가지고 문제가, 광망이 생겼기 때문에. 황망에 걸리지 않냐고 정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선지식이죠. 정견이 그 견성함을 얻게 하나니라 일체 선법이 인 선지식하야 선지식을 인해서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발기권이라 일어나는 능이 일어나는 연곤이라 일어날 수 있나니라 능자는 할수 있다 발기라는 건 일어난단 말이죠. 일체 선법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삼세제불과 12부경이 제 인성중하야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본자 구유하되 본래 스스로 갖추어 있으되 불능자오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수구 선지식 지시하야사 모름지기 선지식의 여기서는 지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선지식의 가르침을 찾아야, 구해야 전지식의 가르침을 찾아야 방견하나니라 봐야 하볼 수가 있나니라 약자오자는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불과 애군이라 밖에서 구함을 빌리지 아니하나니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나니라 이 말이죠 밖에서 구함을 빌리지 아니하나니라 야, 이 향에 집착하여 이르되 만약 한결같이 언제나 이제 집착을 해서 말을 하기를 수요타 선지식하야 모름지기 저 선지식을 찾아서 요자는 찾는다, 구한다, 필요로 한다 다 똑같은 얘기에요. 선지식을 찾아서 망득해탈자는 해탈얻기를 바라는 자는 무유시천이라서는 있을 수가 없다 스스로 깨달으면 빌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 선지식에만 의지해서 구하려고 하면 그건 무유시체라 옳은 곳이 있음이 없다 이렇게 새기는데 옳은 곳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무유라는 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무유시천은 있을 수 이런 얘기죠 있을 수 없다 그건 되지 못한다 무유시천이라 옳은 곳이 있을 수가 없단다 하이고 요왜냐 하면 자신내의 자기 마음 안에 유 지식을 좌우하나니라, 지식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나니라, 자기 마음 안에 지식이, 선지식이 있다 이게.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나니라. 약기 삼이 하야, 만약에 삿되고그 모르는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으로 전도하면 망념으로 뒤바뀌면, 이 선지식이 밖에 있는 선지식이 수유 교수 하되, 비록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으되 구 불가득이니라 불가득이라고 하는 건 못한다 구제하지 못하나니라 구제함을 얻지 못한다 이말인데 못한다 해서요 구 불가득이라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다 밖에 선지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스스로 망념으로 전도해 버렸기 때문에 망념으로 뒤바뀌면 망념만 존재하지 어떤 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술에 취해서 그냥 쓰러져 자면 술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이 있으면 선지식은 만나게 되는데, 구도심이 약한 상태에서, 밖에서 어디, 선지식을 막연히 구할 때는, 안 된다. 수유, 교수하되, 구 불가되기라. 구제할 수가 없나니라. 약기, 정진, 반야, 관조하면, 만약, 정진, 반야, 관조를 일으키면, 정진, 참으로 바르고 참된 반야의 관조를 일으키면 일찰나간에 어느 한순간에 망념이 구멸하나니라 망념이 모두 다 없어진다 구멸이라 다 없어지느니라 함께 굳자지요 함께 같이 복수 개념이지요 함께라면다 없어져 버린다 약식 자상하면 만약 자상을 알면 이를 한번깨 침에 적지 불지하나니라 곧 부처의 지우에 이른다 이런 게 이제 전부가 돈이죠. 돈 바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뭐 단계를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계를. 근데 여기서는 그 단계가 필요 없고 적지 바로 이런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돈을 본수.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돈을 본수라는 게 없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그냥 오래 닦아서 하는 게 이제 머리에 딱아지니까 이거 바로 닦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래가지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령으로 전도해버리면 이게 도대체할 수가 없다고. 본수라는 게 바로 그래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깨달으면 바로 본성이니까 순서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순서 절차 필요 없는 게 본수지요. 바로 닦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적지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가 이 견성 성불 본노 성불, 자성 성불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자성 성불. 자성으로서 성불하는 거지 수성 성불, 닦아서 성불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